네, 안녕하세요. 정신 나간 펠릭스인데요. 어, 먼저 보여드린 거는 그 제가 포션 바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잉크병이에요. 잉크병을 모델링 하다가 이제 어, 제목은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유리병으로 만든 잉크병 모델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오늘 보실 거는 이렇게 그 사각 형태로 기둥을 만든 다음에 그 원주 형태의 원기둥 과그 만나서 그 토폴로지를 형성하는 거 보여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유리 위에다가 이렇게 나사 만들어 놓는 것까지 보여 드릴게요 뭐, 뚜껑은 사실 은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그 보면은 그냥 슬린더에요 <웃음> 속이 뚫려 있지 않아요 예 그냥 그런 거니까 음, 뭐 여러분이 뚫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씨 넣는 것까지요 글씨, 그러니까 사각기둥이 원기둥이 되고 나사가 들어가고 글씨 쓰는 것까지 해서 유리병 만드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리 재질은 EV 모델보다는 음, 사이클 엔진이 더잘 보여줘요 더 쉽고요 그래서 일단 사이클 엔진으로 놓고 시작을 할게요 배경이 있는 게좀잘 보이니까 배경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사각병이니까요 기본 스퀘어를 그냥 이용을 하겠습니다 면을 지울게요 면으로 잡고 면을 치우겠습니다그 다음에 맨 윗면을 잡고 이게 가운데를 모인 다음에 여기가 원이 되면 되거든요 원이 되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이 이 부위가 좀 이렇게 난,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그,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위로 올라가고요 가운데서 모이고 음, 요정도 음, 루프컷을 세개만더 하고요 이쪽도 루프컷을 컨트롤 R 눌러서 루프컷을 세개만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맨 위에 면을 잡아 가지고요 맨 위에 이제 그 엣지를 잡아 가지고 둥글게 만들어 주면 돼요 둥글게 만드는 거는 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여기 루프 툴이라는 게 생겨요 거기서 서클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 혹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도 루프 툴이라는 게안 생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에디트의 프레퍼런스에 애드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그 루프 툴이라고 치시면 은 이렇게 루프 툴에드온이 하나 보이거든요. 루프 툴을 요거를 클릭을 하셔고 활성화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시면 이게 없으면 은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도 루프 툴이라는 게 없고요. 음, 거기서, 메시 루프 툴을 활성화 시켜 주시면은, 여기서 에디트 모드입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을 적에, 그, 루프 툴이라는 게 생겨요. 자, 그렇게 해서 윗부분을 원으로 바꿔 주시고요. 적당히 내려 주시고요. 그리고, 적당히 이제 높이를 좀 조절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냥 위로, 위로 올려주면 돼요.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베벨을 좀줄 거예요.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좀 해줄 거예요. 이게 베벨이 일단 스케일을 좀 리셋을 해 주고요. 컨트롤 A 스케일. 하고 조금 크게 해 주고 네. 동글동글하게 됐죠? 다 됐네요. 그다음에 두께를 주면 돼요. <웃음> 솔리디파이. 유리병, 잉크병은 조금 두껍죠. 네, 이렇게 주면 돼요. 그다음에 재질을 유리로 주면 됩니다. 쉐이드 리터 트랜스미션 이빨이 올려 주고요. 아, 이빨이란 말씀 안 되나요? 트랜스미션 <웃음> 트랜스미션 끝까지 올려 주고요. 그다음에 러프니스 낮춰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네. 이렇게 투명한 유리병이 됐어요.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적어 놓을게요 이름은 그냥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면은 에디트 모드에서 일단 지워주고 매드 크레이지 플렉스라고 하면 너무 철자가 많아갖고요 매드 l 릭스라고 할게요 매드 펠릭스 하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요 그 다음에 안 예쁘잖아요. 글씨체 글씨체를 예쁘게 여기 보시면은 폰트가 있죠 폰트에 레귤러를 음... 조금 그럴듯한 요런 이런 요런 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가 있을 거예요 지오메트리에서 익스트루를 조금 시켜주시고요 두께가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에 뎁스를 좀 줄게요 동글동글해야 되니까요. 어디 근데 이 글씨 폰트가 어느 순간에 깨지게 되니까 깨지지 않는 선까지만 게라운드를 좀 주죠 뭐. 네, 이 정도 선까지 해서. 너무 높네요. 높을 필요는 없어요. 높을 필요는 없으니까 익스트루드를 조금 낮춰주고요. 네.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워서 병, 병 앞에다 갖다 놓고요. 조금 줄여서. 이제 이게 지금 폰트거든요. 폰트를. 어 지금 보시면은 메쉬는 요렇게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고, 그 텍스트는 요렇게, 요, 요, 죠 커브. 커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삼각형인 메쉬로 바꿔줘야 돼요 컨버트 메쉬 그러면 바뀌었죠? 주고 지금 보면은 얘는 메터리얼이 없어요. 없는 상, 상태에서 이 메시하고 이 병하고 컨트롤 J로 주인을 눌러 주면 그대로 그그 메터리얼을 그 받아오게 돼 있어요. 이 글씨가. 그런데 글씨가 지금 깨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병의 속성 중에 여기 Solidify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 글씨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Join 전으로 돌아가서 이 베벨을 먼저 Apply 해주고 Solidify Apply 해줄게요. 그 다음에 Ctrl Z 눌러주면 깔끔하게 붙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솔리디파이를 하면서 이 윗부분이 좀 각이 생겼어요 그니까 요거를 조금 컨트롤 B 조금 부드럽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들이 다 보이니까 요거를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해 줄게요 쉐이드 스무스그 다음에 오토까지는 해주고요 노말에 오토 스무스까지 살려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병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여기 나사 넣어야죠. 나사 <웃음> 나사 넣는 방법 이렇게 요 나사랑 똑같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면 돼요. 요 글씨 새겨넣은 거랑 똑같은 방법이죠. 음 일단 커브를 할게요. 커브 어디갔죠? 네. 얘를 일단 똑바로 세워주고요. 또 줄여주고요 얘를 얘를 어떤, 어, 어떤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바퀴 휙 돌려줄 거예요 그러려면 중심점을 찾아주 차, 중심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음, 일단은 그 중심점을 옮기는 것보다는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그거 전체를 움직여주면 중심점은 제자리에 남고 몸만 빠져나가요 이게 영혼 빠져나가듯이 몸만 빠져나가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면 중심점은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 그 오브젝트만 오브젝트만 오른쪽으로 이동한 상황이죠 다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면 하여튼 중심점은 안, 안 움직여요 자이 상황에서 적당히 네, 적당히 이렇게 하고 이제 회전 시킬게요. 모디파이에서 음, 뭐가 있냐면은 스크류라는 게 있어요. 스크류, 스크류가 이렇게 돌았네요. z축을 중심 z축을 중심으로 돌면은 어, 어, 평면으로 돌아야 되는데 지금 서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의 각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세가 0으로 전부,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X축이 90도로 도른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시 리셋을 해줘야 돼요 Ctrl-A 로테이션을 리셋 할게요 그럼 000 됐죠 스케일도 할까요? Ctrl-A 스케일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스크류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았죠 음. 지금 돌아본거에 대한 각이 보이니까 조금 스텝을 올려줄게요 부드러워 보이게 그 다음에 이 리링의 이쪽 레졸루션은 16인데 또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어요 12 정도로 줄여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 주둥이의 중심과 동일한 위치로 갖다 놓으면 돼요 자, 커서를 이 주둥이의 중심으로 가지고 올게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스냅을 해요 스냅이 안 보여요 왜안 보이냐고요 네, 여기 보면은 엣지 모드로 되어 있죠 벌텍스 아, 모드로 해 놔야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적에 스냅 기능이 보입니다 커서를 셀렉트까지 갖고 오게 클릭을 해 줘요 그럼 커서가 여기 생겼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고요 얘를 자 오브젝트 스냅 짠 갔죠 자 이제 얘를 그대로 줄여줘요 유리병에 맞을 때까지 유리병에 대충 맞았는데 어, 이 어, 링이, 링이 두께가 너무 두껍네요 얘를 좀 줄여줘야 되겠어요 어 됐을까요? 조금 더네그 네.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줄여 줄게요. 스케일, 스케일, GZ 유리병에 닿을 때까지 스케일을 좀 줄여 줄게요. 오케이. 네, 됐죠 확실히?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예, 모디파이어에서 스크류였죠? 스크류였으니까 이 높이를 좀 줄게요 스크류 높이 주고 두바퀴 감을게요. GZ.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주고요. 적용하면 되겠죠? 0.4. GZ.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메시로 바꿔주면 돼요. 메시로 바꿔주면 어, 모디파이어는 그냥 사라지고 얘 자체가 그냥 하나의 메쉬가 됩니다. <웃음>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막아줘야 돼요. 어떻게 막을 거냐면 은 전체를 스케일로 오므려줄게요. 하고 F키로 막아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 얘도 역시 S키로 줄여주고 F키로 마무리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메테리얼이 없죠? 그럴 경우 나선을 잡고 유리병을 잡고 그 다음에 Ctrl J 누르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됐어요. 유리병 완성입니다 음, 머그컵 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지 않은가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에 저는 그 포션을 담아뒀었는데 그 포션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일단 겉에 보이는 지금 유리병이니까 두께가 있거든요 일단 겉에 보이는 걸좀 지울게요 보이는 거다 지울게요. 네. 하고 이, 이 글씨도 잡아야 되니까 글씨는 이쪽에서 이렇게 잡겠습니다. 아이고 Shift 키 누르고 해야죠. 자, Shift 키 누르고 조금 잡겠습니다. 그러면 글씨랑 이제 겉에 겉해, 겉 테메시들은 다 잡혔어요. 자 히든키, H키 눌러서 히든시킬게요. 그러면 겉에, 어, 겉에 어떤 벽은 없어지고 이제 알맹이만 남았어요. 이 알맹이 중에서 적당히 루프 컷을 할게요. 포션의 양은 여기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주고요. 컨트롤, 아니 Shift-D로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해서 ESC 키로 그냥 그 자리에다 놔둘게요. ESC 키 눌러서 제 자리에다 놔두고 P 키 눌러서 분리하겠습니다. Selection만. 네. 그러면은 Selection 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또 지울게요. c t r l I Hidden H 하면은 이제 Selection 한 부분만 남았죠. 자, 이 부분을 윗 부분을 F키 눌러서 막아줄게요 페이스 만들겠습니다 됐죠?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엑스레임 모드 지우고 이 유리병 유리병만 히든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속에 포션 부분만 남죠 이 포션을 제가 물성치를 액체... 음 반짝반짝 빛나는 액체로 만들게요 그럴때는 에미션 값을 크게 키워줍니다 한 200정도 음... 들, 에, 에미션을 주면 안 돼요 에미션을 주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은 l t h 위치했을 적에 지금 이 물성하고 이 속의 포션 물성, 물성이 지금 같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분리를 해줄게요 분리를 해주고 자 겉에 유리병은 매테리얼이라고 되어있죠 제가 매트얼이라고 바꿀게요 그 물성을 그 다음에 속에 포션은 포션이라고 바꿀게요 포션이라고 바꿀게요 그래야지 구별이 쉬울 것 같아요 자 포션의 특성만 바꿔야 되니까 에미션 값을 한200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에, 에미션을 밝은 색으로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이런 색으로 했을 거예요 음. 이런 색이 이쁜가요? 하늘색 좀 신비한 색깔은 이런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핑크색으로요 제목이 러브 포션이었으니까 <웃음> 핑크색으로 네, 빛이 반짝반짝한 어, 에미션 값을 더 키워볼게요 500정도로 그 다음에 배경을 없애고 어, 바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반짝반짝 빛나는데 지금 이 포션이 어, 밑면만 빛이 나고, 옆면은 없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병하고, 속에 포션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이, 이 지금, 이, 불, 어, 뭐죠, 에미션이 그 작동되는 부분이 표면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만 작게, 스케일 키로, 스케일 키 눌러서, 정말 눈에, 눈에 안 띄게, 조금만 작게 해볼게요. 됐어요 자, 러브 포션이 완성되었습니다 기왕, 기왕 온 김에 뚜껑까지 할까요? <웃음> 뚜껑 자 실린더 자, 위에서 보고 적당히 줄여주고요 물성은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하고 반짝반짝 광택 러프니스 왕창 줄여서 광택이고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만 컨트롤 B 키 눌러서 베벨 주겠습니다 베벨이 예쁘게 안되네요 다시 이 오브젝트를 컨트롤 A 눌러서 스케일을 리셋 해주고요 다시 에디트 모드 컨트롤피 이제 이쁘게 되네요. 자, 됐고요. 얘 잠깐 좀 지울게요. 히든 얘도 히든. 그다음에 편집 모드로 가서 3번 인셋 아이키 눌러주시고요. 들어가서. 휴시노드 1번 키로 엑스트루드 위로 올릴게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뚜껑 완성됐습니다. 뚜껑에다가 뭐 나사상까지는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Alt-H 키 눌러서 전부 보이게 하고요. 자, 어떤가요? 간단하게 사각 유리병이 완성이 됐습니다. 뷰, 카메라 뷰자 바닥은 그냥 체커 텍스처를 할게요 녹색과 노란색이 어울, 어울려진 아주 밝은 어떤가요?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yes, 예. 네, 포션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